1단계. 본인 말고 주위에 친한 이성친구가 있는가? ISTJ와 연락할 때 본인 제외 이성친구와 연락하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여러 이성 친구들과 번갈아 가며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상대방 한 사람에게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 주말에 약속을 잡아 같이 시간을 보내는가 ISTJ에게 주말 이틀은 매우 소중합니다. 만약 주말 이틀 중 일정 시간을 상대에게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ISTJ의 밀도 높은 휴식 대신 선택한 행동입니다. 만약 주기적으로 주말에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면 꽤 유의미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3단계. 당일 약속을 수락하거나 제안받았는가? ISTJ는 당일 약속을 기피하고 미리 일정을 잡아 예약하는 걸 선호합니다. 따라서 ISTJ의 눈에 들려면 반드시 약속을 잡는 습관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런 루틴을 깨고 ISTJ가 당일 약속을 수락하거나 심지어 ISTJ가 먼저 당일 약속을 제안한다면? 이는 당일 약속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상대를 만날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세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ISTJ에게 고백 공격해도 승전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Hanil Joshi Chanha j s h i y a s a y o n g s ISTJ 와유 Yu 인신 Honin s h i n g o i s t j World Membership a e e Hashi m c r e t y n g s a j u y Vlog, ASMR doing u -l -l -e d u n 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d s u b n a d a r Uchuk Sandam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o.